정사 다음에, 그 그렇죠. 대시 나오면은, 네. 어, 만약에 이쪽에 있는 단어를 잘 몰라서, 네. 어, 그니까, 아, 그래서, 맞는데 누가 나겠다는 것지라고 어떻게 알 수는 없어도, 이런 정사 네. 뒤에 대시 나오면 대자리라 불러서, 네. 어, 그 뒤에 있는, 네. 이제, 이런 애들이 좀제 사기 때문에, 이 애들마저 쥐입게 봐서 해석을 하면은, 그렇지. 어, 그렇죠. 그렇죠. 어, 뭐 모모에 대해서되기 때문에, 네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A란 사람 대상들이 네. 뭐 이런 이러한,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네. 해석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아 어, 맞아요. 그렇게 하는 거야. 자 아주 중요한 음. 정보였었죠. 그렇죠. <웃음> 원래 에스크 자체는 뭐 네. 요구하다, 네. 아니면 뭐 질문하다 물어보다 지금 있는데 네네. 여기서는, 음, not e s c a 강요, 하다의 뜻이라고, not e 그 강요받지 않는다, 이런데, 네네. 어, 원래 이 이기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로서, 그, 네네. 과거 이미 완료된, 제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, 제 PP형이라고 하는데, 네네. 어, 여기서는, 네. 아니, p p 형입니다까 그러니까 여기서는, 피동으로서 쓰여서, 이제, 당하는, 네. 거에 입장에서 쓰신, 이제, 이디기가 붙어서, 어, 그, 보고학자들이 네. 어,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, 네. 어,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써버을었어 그렇지, 있어요. 그렇지.